나왔다내집 하나. 님 집. 이요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<웃음> <에버넷>, 거기 <거의 웃음> 가면 집. 아씨, 그렇게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내전내에 그분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내 집. 집. 네, 천천히 합시다. 얍. 나 결국 광크를 해야겠다. 자신도 없는데? 어, 엠포 줄게 엠포 줄게요, 엠포 줄게요. 엠포 안 써요. 아니, 이 사람이? <웃음> 자신감. 존경합니다. 아, 엠포 만동을못 잡아서 라리 SM도 펴는 것 같아요. 근데... 넘이왔어요스 아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이번이 빠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나나하나 옆집. 나디지 모르겠는데. 아 먼저. 아이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서이스이죠 나이번님이나그이름표한이만 이름, 한 붙여주면 안 돼요? 피님없이가지고이 번님은 이번님번님 번님은 이 번님은 이 번님은 이 번님은 이는님은이 번님은 이번미은이소리은이 번님은 이 번님은 이 번님은 아우씨, 이번님이랑 패스워드 접혔다 저거. 에이씨, 아군인 줄알았지 아이스컷. 아, 이, 나이스, 아 네. 어떡해요, 님죽어가지고 짜증나네. <웃음> 이거 배그 타시죠, 이거 뭐? 아 받으셨네. 이름 받을 때 피가 없어가지고. 이거. 아, 너무 자연스럽게 누르길래 아군인 줄 알았어. <웃음> 아 얘도 좀 놀라서 쏜런것 같더라고요. 아니 무기 넣고 달리더라고요 서로. 일단 아, 제하세서꼭 네. 시킨 드시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